아, 이제. 아이, 잠깐만요. 알았어, 알았어. <웃음> 아, 잠깐만요. 아, 잠 아, 잠깐만요. 이게 이만요 아, 잠깐만요. 아, 잠깐 아, 니요 먼저 가. 아니요. <웃음> 가야지. 깐만 먼저 간다. 요잠끼만끼 어디 만어 토끼 만요 아니야 저게, 저게 다. <웃음> 이따 뵙겠습니다. 와 백스코에서 공연을 다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니까 어, 다시 기분이 좋아. 졌어형 그니까. 그 바로 먹어. 까기 떡볶이, 떡볶이 떡볶이를 까 그니까. 이거. 자, 잘 언제든지 전화이 해요. 자. 촬영하기 싫어하 촬영하기 싫어하는거죠? 한번만 아,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맛이라어요그한 음, 저는... 음, 번? 아니요 몬스터 조명있어요 한바퀴네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장민호 쪽의 시청자 여러분 등정입니다 <웃음> 저는 샐러드 먹을건데요 샐러드 먹방이에요? 네 <웃음> 왜 이렇게 쓰고 넘어가지. 아. 어 여기서 소 찌릿찌릿한 게. <웃음> 어. Oh. Oh, oh, oh, oh.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생 많으셨어요. 부산 끝. 아유 너무 아쉽네요. 이제 광주로 출발. <웃음> 잠시뭐아 네, 잠깐만요 알았어 하리랑 쓰리랑 근데 오늘 뭔가 느낌이 다른데 왜 다르지? <목소리> 한번 왔다 하살아보 아아아 하나, 하나, 하나 둘셋 가자, 뭐라는 거야? 가자가자아가자광주여라너 아까 전에 되게 어색한 사투를 쓰던데? 네. 너 무대에서? 어, 무대에서? 뭐하트 광주 뭐 나오던데? 노래할 때 살짝 광주를 넣던데? 아, 아, 아, 광주에게, 그거, 부산에서도 한 건데, 부산에게 빠져 아, 그랬어요 맞아. 나는 나는 꽃을 든광주야 <웃음> <웃음>